술도 안 하더라고. 그런에도 라뭐 없노. 난화전 같은 거 하나. 이거 튀기다. 뭐 찍이라. 이건 되대 토요리 그 일요리 그야구만내야이 지금도. 영천에 야구장. 아 영천에. 요즘 이제 야구. 장님 직접적으로는 이제 뭐, 뭐, 뭐 모르지 뭐, 나는뭐햄이 예, 이제 끝면 그렇지 전하고 소주하나 이유. 아유 잘만아지 소주잔. 소주잔. 그래요? 예. 소주 제, 뭐.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주인들 다 있어 예. 주인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왔다 예. 다 <목소리> 뭐파선 이런거 없어요 파선 없어요 없부 받았어요 네? 부안하셔요 잘라가 때까지 열심히 다가자거원래날날다지지 진짜 자, 오늘은 뭐, 보자. 붉은 뭐, 얘기하는데, 뭐, 붉은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공차고. 서로서로 서로 다른 클럽들이 모여서 소주 한잔 먹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챔프도 뭐 소주 한잔 먹고 뭐 신성 마찬가지, 여기에 또 소주 한잔먹고것같습 옆에는 배드민턴 여뭐 모임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네, 분위기가. 스커트 입은 아가씨도 있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조건은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네. 남자, 온 남자들만 모여가 뭐 미친듯이 못만 사주 축구, 쿠스타임, 무슨 무리아에 그래도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실거지야 봐요 뭐 걱정하고 있다. 배워갔다. 이기도 힘듭니다. 아니 신성에서는 거의 행님만 주드시는것 같습니다. 주시는 분이 없네요. 아니야. 수요일날 또 조금 네. 있으니까. 아, 아. 네. 안 보십니까? 주중이다. 그런데 오늘은 왜 신성에 사람들이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보시는데 아. 토요일니까? 이월요일날 아, 아. 그거잖아요. 지금 연휴잖아. 연... 연휴 아... 연휴잖아. 아, 연휴라요. 캠핑하고 뭐이러면 놀러 간다고 다. 연휴는 뭐. 리안 되고 놀러도 뭔가를 그래 대고 있는 게지니까 좀... 그러니까 저도 뭐 연휴 이런 개념이 없어하고. 음... <웃음> 일다고실이 어... 이... 벌써. 이런 많이 어... 계속 다 이래 이게 연고 어, 그래 자, 자. 고마워 하자 어? 사람이 끊을때 끊어야돼 형이 가님 형님 동선차 촬영도 하겠다면서 형수입한테사 무슨 동영차 촬영? 저영에약좀하이데어 근데 이어서 많이 먹었어 뭐, 집에 끌려가면서 생일이가 착해 아, 끌려갔다고요? 어, 아니, 생일이가 그냥... 우리가 싫어줬죠 싫어졌죠? 싫어나모겠잖 제가 문 닫아줬잖아요. 차에서 동네 차영 많이 했어 나, 집에 와서 오니까, 나, <집에서 웃음> 나중에 <나> <웃음> 보니까, 야, 가야돼. 재밌죠? 그래. 영상 희한하대. 그리고그 다음에 우리 보고집에서 막, 누구 다이가. 와, 저는. 저것도 애 데리고 가긴 했죠. 저는, 조식세읽어 형 보거집 어디갔어요? 마산보거집 예. 마산보고마산보고 제일 예. 나요마산보고 그래. 어디지? 생복이라 생복이라 이에 있어요? 네. 취한다 그래 생복하면 안옵니다 영국하고 자주 갔다 오네 술한번내야 자주 갔다 오네 영국이 도둘해 <웃음> 그래. 인물 난다 식물보다 응? 하 <웃음> 네. <웃음> <목소리가> 와, 아니, 이것도 안맞련할 때. 액맨도들어가는 카메라가 이 또. 네. 카메라 의식 해야 돼. 고무백사비 하는데 고은잠 고목 잡 아니 여자 같은 건 볼떡을 해야지. 고 좋겠다. 가보고 좋아. 소 짠까. 아, 일개는 옛날 노래는 좋아하네. 예. 네, 옛날 노래는, 옛날 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아 근데 요즘 노래 들을 게 없잖아, 사실. 아, 진짜 옛날 노래. 선창가가. 아, 예, 진짜 옛날 아, 어, 아주, 예, 아주 <웃음> 예. 예. 노래. 내 일교 노래 한가 봤거든. 모두 옛날 노래다. 들었던데 아주. 70년대 노래. 선창가가 우리 고등학교 때 부른 노래인데, 선창가 일교는 옛날에, 옛날그 아예 옛날 사람. 예. 근데 목소리가 딱 맞아. 목소리가 적합한 노래. 저 단장의 미아리곡이름는 거지. 누워 부른 노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형님. 아유, 진짜, 형님. 리아리미 미아리. 아아아고개아리 누구는 어. 박살... 와해미 노래하는거 진짜 나 한번 해 봐라. 아 어, 몰라. 누구는 빡달지. 해 봐라. 처음에 해 봐라. 스타트 스타트. 누구는 박탈자. 해 봐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어, 네. 한번 들어보자. 연습 안 하면. 예. 야, 타. 어. 에이. 화양 연기 악플과 눈못 뜨고 매매일 때야양신을 철사 뚫어 꽁꽁 매기 영국이 신곡밖에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게 언제 신곡이라? 지금 중부 장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알고 가지고. 거예요? 네, 자꾸 네, 하셨습니다. 네. 아, 그래. 면하다. 어, 네, 네. 자당께서 부른 노래, 아이가? 저거 부르면 우리 아무도 아 오고. 뭐야, 뱉어놨대요. 저거 부르면 안 되겠어요. 아, 다술 있습니까? 술 있나? 술 있나? 어, 좀 부르면 가. 그래, 그래. 구가 저, 서문, 저, 저, 가는 거 알지? 저기에, 저, 뭐, 그, 뭐, 그, 거가는거 네. 그, 그 알죠? 그, 따로 가는 거 알죠? 네. 그모이에그런안 네, 네. 아, 네. 돼. 아, 네. 안 돼. 네. 네. 네. 아, 나도 어제, 뭐, 그, 볼리동 가서. <놀람> <놀람> 아니, 기하면 <놀람> <안 돼. 놀람> <놀람> <놀람> 아다 샀나왔다 기다 하는 겁니다 실시실 그니까 그니까 어. 이거 누가 보도 안해요 누가예 짤로 막 짤자나 아닙니다 오사이끼말 해보지 제거는 보도 안해요 니 집에 아. 어. 그런 상황어 약점 되겠지 형님 그거 아세요? 항상 좋아요 올라오세요알아요아 이거 알았구나 나또 모르게 한다는 거 이게 또왜 알았어요 형님 아니 본사 인 성일이하고 니하고 둘이 제일 먼저 제가 항상 빵빵할 때 제가 좋아요 제일 먼저 해주거든요 아 알았구나 아이또 부끄럽게 알지 맞습니다. 어디 가시 네. 월천요. 월천역월천역월천역 데려가신다. 월천역월천역인사 안쪽인 같은데. 요이 동네 맞아요. 어느 집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정인입니천역 영남인데. 역니요 짜잔이 천잔이 짜잔이 챘스 월천천어어요상식이저저 저. 고령적이에 캠핑 갔다. 캠핑 갔다 어... 자식이 온 아까도 왜건거같지 왔다 갔어. 맞죠? ᄉ ᄇ 입고 왔었죠. 오늘 아, 아, 아, 아, 자식이 온늘 아, 형님 아, 먼저 들려가형 아, 자고, 아. 형자 맨날 그, 캠핑 가. 나 아, 아. 아. 캠핑이 올까? 아. 아, 아. 아. 다 그런 거지 뭐, 뭐 있노. 속상해가 아. 아. 아. 와. 술로 가리 나는 뜯어. 내가 또, 정말, 아기없 그렇처 사장님이 네. 캠핑용품 나또 수출처럼 셀플레이가 700만원에 아, 그건 아니지? 응 와우 섭담이 펜가필요하 영국이가 노래 제일 잘하는게뭐지 하나? 유예준 아 저번에 한번 형님 진짜 한번 갔는데 응. 갔었죠? 형. 아니네 네. 아니 그러니까 둘이도 간적 옛날에 한번 간적 있었는데 아니 노래를 형님이 난, 너한 노래를 저는 단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한국을 그만큼 음. 음. 한살 차이지만 세대 차이입니다. 최근에 말 같다는 증거죠. 세대 차이입니다. 아, 저도 진짜 형님 노래 좀 가면 까너 네. 아, 잘한다. <웃음> 아니 그때왔는게요 하고 영국인 다시면 갔다. 영국님 네. 어? 아, 주무셨고 형님 은 노래 많이 했고 나는 그때 앞에서. 형들 님 박수 다 맞춰주고 응. 다 했죠 형님은 그때 막 아가씨하고 막 한참 얘기하고 거 삭질하네 성일이 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마지막에 성일이 같이 노래하나 했고 형님하고 성일이 형은 아, 아, 방충만 할게 신경하고 신경하고 신경하고 노라고 해라 형님하고 성일이 형하고 무슨 같아 아름다운 거 노라고 해라 알죠? 진 잠깐만, 있는 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 실명 말고, 실명 <웃음> 말고 야, 집단이 해야 돼, 지금 <웃음> 야, 내가 뭐주정 같다, 눈싸는 같다 이건 내가 뭐 얘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오라고 아? 해버라 아? 여기 야, 뭐 아가씨 한잔는거 얘기 안 아, 하는 거 아니야? 아? <웃음>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거든 갑자기 깎아보다 보네, 이게 아보다 있는 게 아니고, 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눈을 갖고 때리라 이거 점점 없는 사차이 눌러갖고요, 뭐말안 나오게 하는 거 하던데. 그런 기능도 왜안 해야 되겠냐? 바로 딱. 뭐승이하고이 원래는 보자 승일이라고 내가 하고 형님하고 국밥 먹고 있었잖아. 국밥 먹으려고 시기 놨는데 이들이 전화 와갖고 형님들 된답이다 그때 네. 우리 여기서 새벽 9시에출발했어니다 그래, 그때 그 놀았는 게 새벽 5시다. 5시. 아침에 딱 나왔는데 그거 그래. 해그 뜨더라고. 다시, 다시 반이는데. 아까 얘기해 줄게. 성세에서는. 영국이가 놀고 싶잖아. 다 된다. 아, 이거 너무 웃어 저희 저도 그, 그때 그말 듣고 갔었어. 응. 근데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아, 근데 영국이가 지금 놀고 싶잖아. 아마 안 된다. 와. 황태자 황태자 네, 뭐 누누이하네 뭐, 집사4세스에데 그래 모다에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차라리 그래 <웃음> 뭐건물하아서다 <웃음> 뭐, <웃음> 그 사고 그래 그래 <웃음> 그, 아니 모다에 새바 받고 있잖아 그, 그 주점에 그 <웃음> 아니 저번에 갔는데 뭐옷 가져가야지 하면서 옷놔도 갔다가 옷도 <웃음> 사주고 뭐면절때 뭐, 과일도 주고 다 <웃음> <웃음> 뭐, 그런 놈이니까 네일에 선물이 세트 안. 아 이제 앞으로 영국 따라다니 근데 그, 그거 땡기면서 희야가 저질이 다 예쁘지. <웃음> 저질 다 예쁠 게아야 지금 갈 때고. <웃음> 아래또왜형님왜또 저질이 하세요. 아 우리는 아니, 뭐 그런 저질이가 아니고. 자그런 데서 기질 <저질> 좀. 하죠 <웃음> 예를 들어 트레이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거까지 좀 터지면 참. 얘가 이제 얘 우리가 주전 주영을 구어해봤잖아 아, 맞다. 형님구연하셨다 네. <웃음> 잘라 이거 구연하셨다 어디 센서 성수? 네, 네. 예. 해 봐. 봐. 말 걸어. 내가 가대 말해. 잠깐만 했지? 맛 맛이 기 야... 나는 뭐... 수년에있했면 아... 주중... 과찬에 아니 주중... 뭐 주중 년에으면 응. 이것도 많겠는데 응. 여자애... 응. 응. 이에 걸리고 저리 걸리고... 서비스라... 이 내가 응. 아니, 저 응. 계란말이 돌라게 는 거야... 계란말이 참 닦아줄게... 뭐라까나 계란말돈 주는데 뭐라까... <웃음> <웃음> 아, 시게 뿜. 어사장이 손님한테 시기 뿜면 돼요. 이거 지금 생방송 다 나가는, 이거. 지금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까? 왜요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그러면, 형 그래. 그러면, 이 전방을, 이거 해야지. 아, 그럼, <웃음> 아니, 눈치, 아니, 눈치 보고, 이래, 뭐, 술을, 이거,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 맞다, 아니고요. 그러 되나? 아니, 그러면, 아그러이 건물을, 가게를 알아보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주세요 저희가 제현 요제저 나한테. 저라 말해도 돼. 저라 안 보라, 이라 아, 어, 아 다돈 아, 네. 주잖아요. 네. Nee, 세상에 봉차가 şey. 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무 친해가지고. 여러분 결혼 라이도돈 받으면 되지. 계란후라 라이드 돈 받으면 되지. 맞는는돈 아닌데. 오. 얘들도 우리 것도 도주 말라 가 붙었어요. 다고박다고어제제 많이들죠노왜요올리나아 네. 다스 했어. 어? 한 했는데 야, 저서말다 때가 다 떨어져 갖고 한번하게이안고더라고 아, 뛰웠다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아, 아, 몇 명이 보고 있는지 안보이거든이 제가 반지 출동한다고. 거의 안볼 거면 뭐아서늘 먼저 가실어왜요 저거 다 계산 되는데 지금 다 했는데 좋아 나어개 나오면 형이 한천 하나 바로 는거아니까당연 하겠지? 당연 하겠지? 있네 누가 조용하에 조용하에 고 있다 고고 누가 뒷담화 하는 거야? 뒷담화 뭐, 뒷담화 뭐, 뭐 있노? 뭐, 이래. 저래 얘기하는 게. 아예 뭐가 없고. 뒷담화. 틀고서 하는 아, 거. 하자. 할 얘기 하는 거. 원래 뒷담화 뭐, 이래. 오이런 어. 뭐 만큼 얘기하는 게. 아, 그래. 누가세 명이 보고 있다니. 저래, 어마 보고 있 근데 오상이는 이거에 뭐, 집권은 뭐, 몇 명이 보고 있다 나온다는데. 나는 안 나오더라고, 이 뭐, 아니, 접시 접시에 고 가지고, 아니, 이리 들고 가지 마시고, 어, 아니, 어, 이리 들고 가지 마시고, 접시, 앞, 접시를 앞접시고 가지고, 쥐고쥐고가고가고가고 어. 잘라안 아, 어, 따라. 지분조거 하나. 지분니다아는냄새나요 다음에 그러면요 어째요? 사람 몇 만화 안 되겠더라. 상카도뭐 대충 뛰었는데 이제 그이저 중간에는 우리 저 뭐지 줄 서가야 하는 거라 망같서그좀원하면 명함도 못 내는데 또 카메라까지 들이대고 울렁증 있는 사람도 못 차고 나 아, 그런 건 관계 없는데 나는 공 많이 차고 땀 흘리는 네. 거 좋아한다니까. 또못한 바씩 그럼 다살 것도 될고 와가지고 반대 없어 근데 안그래도 오늘 챔프 원래 한다 카일리 원래입니까? 오늘 원래자 챔프 원래 한다 카일리 사람 많겠구나 근 위너는 언제 사는데? 위너는 우리 어제 차지 하모차 원래 하모차야? 하모 1 하모 1 그래요 도장 생기는 위너부터 한번 가야되는거 아니겠지? 네 <웃음> 아니, 아니 누가 저는, 도장을 깬다꼬 도장을 덮게 봄덕이 없 도장 적대로갈수 있습니다 요렇게 수일이 너희 팀이 그래. 도장깨기 음. 아니 어. 저는 저는 도장 적대로 가능합니다 깨주지아나 음. 그래 말이아 <웃음> 아니 그래, 그래. 게임 그래. 한번 하는 거지 네, 게임. 아, 아. 아. <웃음> 어? 하나보아빠나보다더 있어요 우리 기면 도장깨기고 집에동료호고난 간다 조구가 운동이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놈은 없잖아. 음.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못 하면 막 인상 쓰고 막 아니, 인상 수고 이제 물어뜯을 아니, 형님 못할 수도 있지. 뭘 자꾸 인상했어요. 갑니서 아, 형님 팀 같은 경우는 분위기 좋았는데. 야, 아니, 우리 클럽은 지금 좋은데. 내가 맨 처음에 그제골리앗스 갔어 아와 그거는 수비수가 승리보다 더 잘해 네? 수비수들이 봤다가 승리보다 더 낫다니까 오 차이보다 더 낫고 근데 맨 처음에 내가 이제 그제도 일때에뚝 내려가갖고 이제 그 소개로 뚝뚝하지 그래 포지션이 뭡니까 얘가 하길래 공육수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내가 공차니까 양이 안사는 거야 그래 수비 한번 해보시지 드못해 내가 <웃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뒷전에 이제 두 게임을 띄고이 앉아 봤어. 예. 와, 담배 술에서 빠졌다, 씨. 와, 아저씨 보세요. 근데 뭐난뭐 뭐 그냥 뭐 저거는 그렇잖아, 뭐 처음부터 잘하 사람이 있는 나 출구나 부자네 모든게, 어? 그냥 올리고 봉찬하는 게. 이거왜 실전에서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재미. 우리 지금 접속하면 다섯 명이예요 내가 듣내니몇 가지 설명이더라고요 오창이는 바로 유튜브로 접속을 <접수를 웃음> 하는거고 나는 아프리카TV 하고 몇 개가 연동이 돼어있고 내가 어, 네이버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골로 들어가야지 착한지 모르는데 오창이는 뭐 나오나는데 나는 안나오네 몇 명이 보는지 네, 이제 오창이 그 이제 적구 대회 편집을 우리하고 합니다 왜 <웃음> 네. 위라가 하기로 했어 뭐돈 주고 그건 뭐그 이해가기가 조금 얽혀있긴 한데 다음 동영상 오번에저 대동배 결승전 우리아가 지금 편집 거의 다 해놨거든요 요거 올라올거예요그런데 그, 대동배 이런거 편집 많은데 해도 안 본다 음. 아그 이게 이제 연습삼아가 지금 봐봐 전국대회 나와야 그 사람들이 본다 그, 그, 그, 그. 이거 편집 억수로 예쁘게 잘하면 보는데 전국대 아닙니다.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전국대 나한테 우리 아를 지금 데려가려고. 아, 몇 살인데? 16살. 근데 조건 시키갖고 아니, 편집 시키려 편집. 유튜버 하거든. 유튜버 프로게이머거든. 아, 프로게이머라. 프로게이머라 아, 아 프로게이머라고. 아, 형님 아들, 제주도 <웃음> 많습니다. <많지. 웃음> 내가 지금 유튜브로 한 달에 한 15만원, 20만원 벌어요. 아, 얘기하지 <웃음> <매주> 마 <마라. 웃음> 프로게이머 하는데 15만원 뿐 못본다고? 아니 지금 프로게이머가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유튜브를 찍는데 아니 지가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 게임을 하는 거를 자기 게임을 하는 거를 자기 게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아, 하는데 그래, 그래, 그래. 구독자 유튜브에 15만원, 20만원 돌고요어 음. 이번에 그 호주팀하고 중국팀하고 계약서 몇장 보내왔는데 음. 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팀 잘하니까 잘해요 게임 잘해요. 이번에 아마추어 전국대 우승했잖아요. 아니 했고. 오버추어. 오버, 오버추어말고오버치그에 그래, 이게 총 쏘는 게임입니다. 데 요즘 이게 우리아 물어보니까 프로팀이 다사라졌다더라고야 그럼 니 어떡하냐. 아빠 일단 다시 유튜브로 일단 전향을 해볼거야. 그럼 내년에 학교도 그만둔다 했거든 그래야 뭐세그에됐을니가 아빠 공고라도 가야 될것 같아. <웃음> 이거 호스이 근데... 게임하는 사람 되는구나난한번나가네 아니, 아니, 그거 하나. 나 어, 해봤는데 나도 못하겠다 와, 어, 요즘 애들 하는 거못하겠다 야, 아, 스타크래프트까지는 안다. 워크래프트, 스카스타크래프스타하고프트스타거래프트스타하래프이스타크래 나, 나 아. 달고 스타크래프트. 스타이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이타크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말고 말고 또 있다. 서도나 말고 아 그래? 아 그래? 아아 그래? 아 그래? 가 그래? 아아아 그래? 까지래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퍼스아 그래? 아그그 그래? 아그가아 그래? 아 그래? 아아니래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아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 <웃음> 그 대구 1위라고 언니까 NC 클랜에저 아, 강남에요, 청담동에 게임하러 많이 갔어요. 여자 나 만나보고. 그때 여자 만났던 여 우리 할꺼 제일 싫어하는 여자 한명 있어. 작게 사귀었던 여자. 어. 아, 아, 아. 청담동에 가면 미스코리아들 만이딱 찾는다. 걔를 이제 아, 아버지가 저그 당시에 아, 약정골목에. 아, <웃음> 어린 인사하고 아, 예, 예, 예, 같이 두개 했었고 이승 이승엽 사촌 이승엽 만누라사촌 음. 이성종이 사촌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잠깐 만나고 이때 이승이 결혼했었거든 요 아, 아, 결혼식 갈 뻔했었지 아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는데 장가 가고 싶었는데 네, 외동 딸이었는데 네. <웃음> 우리 라이프 제일 싫요 아무튼 우리 집에 속이 시키줬거든 우리 누나하고 우리 작은 형은 작사 이애도 어? 이뻤어. 서울 사람이 또... 또. 서울 사람은 아니고, 대구 경산 사람인데, 아, 이정도이 원래 대구 사람이거 네. 네. 그 소맹이잖아. 네, 그래서 그, 지금은 네. 그 테헤란로에 건물주하고 살고 있어. 네. 캐나다 네. 유학가 가지고 만나. 그거 사라쿠타면서 만나. 네. 몰라, 스타그래프트, 워크래프트, 막뭐 이런 거는 제일. 사라... 지금, 형님, 몇 됐다. 시간, 나 무조건 치는 스타입니다 빨무. 나 <웃음> 마지막 게임에서 보였다. 에, 스포도 나도 해봤고. 나 디아블로. 아, 디아블로도 내봤고, 투. 네, 네. 네. 디아블로 투. 네. 그런데팔라딘팔라딘으로 응. 응. 세계 랭킹 사회지했더라데나 <웃음> <나는 웃음> 살이 52kg까지 빠졌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안 갈라면 내가 아 나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거짓말하고 프로게임으로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그, 우리, 사촌님이, 염색공당에 사장하고 있었는데. 아이 이러니까. 이거 빼준다 했거든, 응. 그 뭐야. 군대 안 가고 있는데. 응. 아, 아, 아. 병트를 빼준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안 된다. 군대 가다. 이러고. 나는 진짜, 아, 그런 게임을 아. 포기하고 왔다니까. 아, 그럼, 그렇죠? 니, 네 집에 애가 하는 거를 니가 믿으실 아, 필요가 있겠다. 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내가 네살때 우리 애를, 음. 스타레프트를 음.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임마가 음. 롤하고 다 했어. 네. 뭐라고 다 하다가 제 결국은 오버치를 하더라고 음. 그래나뭐하디뭐 지금 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차인님 평소 편집한거 보고 우와 알카로스 뭐가 크리는데 아니 오차인이 편집했는게 오차인이 유튜브에 떠 있는게 있나? 이제 올라올거예요 이거 아 어떡하지 얘가 살짝 보여줄거야 해먹고 아 가왔어요 아니 그 그냥 얘가 그냥. 그 요새는 뭐라도 하나 잘하는게 중요뭐 공부 잘하는건 판검사뭐 그렇고. 그래 오늘 2만 원써 줬다니까. 오차이가. <웃음> 오차인이 갑자기 예 편집 보지 마. 더원하는 거야. <웃음> 야 이것도 이렇게. 어오차이 아, 2만 원 벌어 2만 5천 원. 원년 분량이 2만 원 하다. <웃음> 아니다. <웃음> 아, 한 달에 1 2만 11만 원천원 벌었다 겠나 이거, 이거 1 0만 원. 네. 어쨌든 1만 벌어 이제. 이거 이 제가 무슨 메 I mean, 나도 바란 는데 내가 안 차야지. 내가 내가 통보니다너에 저는 한계 넣고. 나도 몰랐는데 오차 님이 이거 이제 자와 바뀌고. 그다음에 오차 님이 갑자기 뭐. 가 근데 이게 결과인데 귀찮거든. 귀찮기 그냥 오차 님이 놀란 대목을 보여 줄까요? 너무 지소치 이거 화장인 멋진 장면 나오기 전에 예시야 소코치 음. 예, 맞아 요루노 그래, 예예 옷사이지뭐 어, 요것도 좀해달라면 어떡해 어사님장에서는 그게 일이 억수로 많거든요 저 새벽 3시까지 아. 이거. 소리 하나 시키면 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리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긴데, 쉬 가시다. 긴데쉬는는공 <웃음> 대리님, 시해 절소, 주세요. 절소, 철수하겠습니다. 아, 그래 어, 아, 그 그래, 아, 아, <목소리> 네, 지 아이가, 이제, 어, 좀, 좀, 좀, 오니 예. 갑시다. 회장님이 막 a 그거이어 여기가 무슨 좋아가자야돼야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안 이거는 나, 이거 지가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데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데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내는는는거 나, 이 아니 이거 니가 듣고 안듣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니게 네 니가 하는 것도 알기죠. 음. 그러고 니게 네안 들어가도 사회상 음. 잘 모르잖아. 음. 잘 모르는 동생한테 그래 얘기하면 되나. 일단, 일단, 시중에 집 하나 먹고, 뒤에 그, 얘기합시다. 응, 음, 진짜. 근데 반은안 된다, 고 네네 반죽은 안 된다. 그, 그, 지금, 지금 안 된다. 그 뒤에 너, 음. 넣어놓고 난 뒤에 얘기합시다. 음. 예, 어? 어? 예. 아, 아, 아, 아. 우리 물도 한명 주면 안 돼요? 물한동 그게, 얘가 어. 이제, 이 뭐, 이 당세 받는 사람은 당체받는, 당세 받는다니까. 난한마대가 그 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형님 바로 이껍어 껍붓을... <웃음> <웃음> 아니 씨원시 <천천히>, 이게 <천천히>. <웃음> <마, 웃음> 이게 말을 한. 아니, <목소득> 룰사로가야주좀면다 이해하지. 근데 <목소득> 이거 보도 안 해. 이게 있다는 것도 몰라. 시청자로 올바이오우리 근데. 이게... <목소득> 할수 있지, <목소득>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들 한번끊지면안거든 아무 동생이 동생이라도. 동생이도 성격도 성격도 성격도 다 가장, 가장, 다 가장 들었는데. 나이가 적은 응, 나이가 있거든. 나이40 나이 나이 넘었는데.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지? 나이 40이 넘었는 아, 게 아니고. 네. 보통, 뭐, 한 30만 40만 넘어도. 40만 나는 좀 반려. 네. 나는 네. 네. 아, 말을 함성인다니까. 어. 나는 내가 봐도 충분히 신성 감독은 내가 이기겠는데. 뭔가 모르게 지니까 짜증나갖고. 뭐. 지면 통닭 사면 돼. 어. 통닭 내기면 통닭 사면 되고, 술 내기면 술 사면 되고. 네. 어. 삼겹살이면 삼겹살 사면 돼. 뭐. 술을. 음. 음. 근데 저번에 이제 우아형까지 내가 불러갖고 했는데 우아형이 하다가 세계를 실수했어 음. 자수위보다가 그래 아 형이 아 제가 불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형이 이겨야 됩니다 좀장난스러마하지마이영영우야 지다가 이기는게 더 재밌다 아, 아 지다가 이기는게 아니고 이길게임면 빨리 이겨주는게 예의입니다 좀 하지마이소가 막 했는데 그시식하다세계딱실수해했자 분위기 싹 갚으니까 안돼안 안 돌아와 이게 조건이 그래 결국은 저쁘지 저하고 내가 그때 수육 이런 몸이 있어 5만원 내놔게 하고 5만원 해도 돼너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오창이 하고는 2 0만 30만원 해도 하니까 즐겁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겨야 되겠다는 이게 있어 갖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그와야뭐 <목소리가> 형님와형님 <형이>, <목소리가> 자꾸 우 이렇게 이래가, 분위기 이래 <목소리가> 졌는가, 야, 네가 앞에 거못 받았는가, 앞에 놓지도 않았어요. 뭘 앞에 놔요, 내가. <목소리가> 예? 감시. 짜증나고 막 이봐라, 씨가 누구하고 똑같네, 감시. 그컷 수비해 줄디. 어? 존나 잔소리하고, 내가 다시는 네 수비 안 한다, 감시. 아니, 수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형님 예? 장난처럼 하다 졌잖아, 결국은.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생질 날 봤어. 뭐, 이거는 실시간인 뭐, 이렇 들어도 관계없는 거고사이자 뭐. <웃음> 나는 몰라요. 뭐, 대구의 족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거제 가시도 공을 차보고, 이래, 올리보고, 뭐. 뭐 거제 골하시 대단하다, 뭐, 하지만, 내 거제 볼략천물까지도 해봤지만, 저또 좋고 가반미주냐 이거라. 예의범죄 지키고, 할거리하고 나는 솔직히 내가 형들한테 눈사람도 샀다. 뭐 그때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한잔합시다, 형러감독 얘가... 그럼 그래. 뭐, 영우야. 뿜방이 그런 거 없이, 형이 한잔합시다. 네, 단굴로 가는 데가고술 한잔 먹고, 이사비는 별도입니다, 형님. 감독 그래. 그래. 했는데, 뭐, 이사는 안 갔지만, 어. 이사는 안 갔지, 만 그래. <웃음> 아, 그 술도 안먹고 아, 가는 건데... 에이, 뭐야? 그 야, 왜 그런가 하면 이 족... 나는 풋살을 하고 축구를 했는데, 풋살 축구하고 족구를 갖다 대면 저가 존나 웃긴 거야. 아, 그거는... 대사하는데 아들 어깨힘뽕 줬나? 마이들하고... 아유... 그러고 축구와 부사위 같은 경우또 외국인들도 달라. 그러고 이제 외사... 신사촌 형이, 이제 옛날에 이제 대구에 생활을 했어. 음. 생활을 해갖고, 사대부구에 가면 은 사대부부에 가면 생활하는 아들이 다 모여. 음. 다 모여갖고, 뭐, 상촌동 뭐, 뭐, 또 뭐, 저, 저, 저, 저, 하여튼 뭐, 몇 군데 두 아들이 다 모여갖고, 공차는데, 뭐 예, 거기 가서도 이제 공차가 이래 했지만, 아들 예분들이 또, 뭐, 달걀생활 하니까, 예분들이 많은 건데. 그런거 안해도 공찬아들이좀네이들이많은데 조건은 그런것도 없어요 그냥 대회 좀 나와봐 이동하자 이동하자 예. <웃음> 일단 우리가 한번한번더묶갈게요아예 한 알겠지 <웃음> 아니 카메라에 너무 의식을 많이 가지는거 아니에요?